여러분, 아직도 버전 1, 버전 2, 즉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다큐먼트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의 스마트 워크를 구상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쌤 이지훈 대표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 워크를 도와줄 DC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PDF 파일 알고 계시죠? PDF 파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문서 파일과는 다르게 용량이 현저하게 작다는 겁니다. 그 작은 파일을 활용해서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안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 보안이 뛰어나다는 건 아무도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인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줄수 있게 됩니다. 자 다큐멘트 클라우드 안에서 쓸수 있는 pdf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큐멘트 클라우드 안에서는 pdf 파일을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추가해서 새롭게 문서를 제작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누구나 수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읽기 전용으로 한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어,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열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공문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서는 항상 PDF로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막 보고서를 냈을 때 이거 이거 수정하세요 또는 이거 이거 빼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석 그리고 편집 그리고 마지막 서명을 받아야죠 그런 서명을 받을 때 항상 종이로 뽑아가지고 했었던 것처럼 이 다큐먼트 클라우드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다큐먼트 클라우드 안에 여러분들의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그 업로드를 하심과 동시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컴퓨터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서도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에크로뱃 리더 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클라우드에 올린 것을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냥 바로 확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PDF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추가하느냐 어도비 스캔을 활용해서 여러분 실제로 인쇄가 되어 있는 그 문서를 바로 찍어서 더큐먼트 클라우드에 올려서 PC에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과 바로바로 바로 활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이 DC만을 활용해서 웬만한 회사 안에서의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문서를 PDF로 바꾸고 협업을 하겠다고 라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일단 찍습니다 찍어서 PDF로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큐멘트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세 번째 PC나 아니면 그냥 웹 상에서 바로 그것을 공유를 할수 있는 거죠 다른 팀원들과 그리고 네 번째 그 공유를 한 팀원들과 같이 주석을 달고 그리고 또한 표시를 해서 아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자료 안에 있는 텍스트나 내용들을 PC나 그리고 웹 상에서 수정해서 마지막으로 서명까지 받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어때요? 그런 플로우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보신다면 훨씬 빠르고 그리고 시간도 아껴가는 그런 업무를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DC 안에서 모든 문서 업무가 가능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워드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한글 파일 같은 것들도 바로 PDF 파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안에 보안 설정까지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미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명도 충분히 그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DC 안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DC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마트워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옆에 있는 동료 얼굴도 보지 않고 문서 업무를 할 때가 많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바로 바로 업무를 진행하기 쉬웠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졌다고 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도비 DC를 활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여러분들만의 문서 업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DC를 소개해드려 봤고요. 여러분들의 문서 업무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더큐먼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여러분 스마트 워크 하세요.